그인포밍을 사용을 하게 된으로 인해서. 빔포밍이라는 게 빔을 성형한다, 빔을 만든다 이런 의미거든요. LTE동통신까지는 백열전구에서 빛을 사방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것처럼 기지국에서 전자파를 사방으로 이렇게 퍼뜨렸는데 빔포밍 기술은 프레시에서 빛을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는 것처럼 전자파를 모아서 보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빔을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아줄 수가 있고 결국은 빔포밍을 사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용량이 커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빔을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또 사용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개의 빔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은 IoT 디바이스들을 또 연결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초연결 특성을 또 지원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용량이 일단 커지게 되면 하나의 정보를 보내는데 지연이 또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저지연에도 빔포밍이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PC에 앉아서 경험하던 1세대 가상현실에서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경험하는 2세대로 넘어왔죠. 이 3세대 메타버스는 저는 포스트 메타버스라고 부르는데 이 메타버스가 가상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으로 나와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확장 가상세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맨눈으로 세상도 보면서 가상도 볼수 있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속하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는 2세대가 아니라 안경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면서 또 일상활동을 하면서 여기 내가 필요할 때 가상세계를 현실로 가져와서 활용하는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은 빠른 컴퓨터, 빠른 네트워크, 또 그걸 소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개인화된 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움직여야 지 됩니다.